바텀 때문에 여섯 판을 쳤어요 바텀이 아주 비워요 시바... 바텀은 그냥 아기예요 맨날 아군이 당했습니다 더블킬 3이라 8킬 오우쉣 야스오 아무것도 안해도 이기는 쳤다! 제가 하도 답답해서 룬을 한번 <웃음> 바꿨습니다 아, 나는 400점이랑 똑같이 해주는 폼을 가지고 게임 해주는 데 내가 봤을 때 다음 시즌에 노려야 될것 같아 챌린지 나이 멘탈로 이번 연도까지 안돼 우리 촛냥이는 꺼져 제발 개새 제발 꺼져 시발왜 맨날 우리 팀 와서 지라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야 에코야 너 잘했다 인정 당했습니다. 야 바이크 오던가 그러면 까불지 마라. 형 지금 빠켓모드다. 나이스! 바이브 한번 이쁘게 쳐볼까? 진짜 이거 지잖아요? 컴퓨터 부실 수도 있어요. 일단 유미 아이피 땁니다 야 근데 정복자 드니까 좀 편한 게 하나 있다 이게 선제 공격은 되게 타려야 되는 타이밍이 은근 많거든? 근데 정복자는 일단 박아야 되잖아 오랜만에 정복자 드니까 재밌네 아, 오랜만에 정복자 맛있는데 이거? 버려버 아, <놀람> 탈진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잘 봐요 야수 전용 콤보 보여드립니다 잡을 때야수는 미니언 타거든요 잘 봐요 미니언 어떻게 하는지 자궁제 예상이 틀렸어요 네, 됐습니다. 멘탈 나가지 멘탈 나갈 것 같지? 나 이거 먹을 거 어? 야, 쏘하는중하는중하는중하는중형형 <웃음> w 평아 나이스 야 2대1 하던가 그러면 이게 4연 아 6연패 율드댕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거였어 오지마라 2 아야 이건 너무 아깝다 오 어, 뭐야 나 4천원 있네 <웃음> 아, 저는 담배 안 펴요 초등학교 이후로 끊었어요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아이 아이 y 이 y <웃음> ay, ay, ay, ay, ay, 야 라인 클리어 봐. <웃음>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님 슈퍼 채팅 3만원 눈달고 히 ㄷ ㄷ ㄷ ㄷ 아 후원 감사합니다 네. 아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네. 아 이게 챌린저 기한이면 이쁜데 인정?